네, 94분째 리뷰 짠! 진로 삼양 콜라보레이션 김치 불닭볶음면 가격은 4개입 6,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벨입니다 오늘은 진로와 삼양의 콜라보로 나온 신제품 김치 불닭볶음면인데요 그럼 구성부터 볼까요? 구성은 면, 액상수프, 김치우레이크입니다 끓여봤습니다 어, 되게 새콤하다. 와. 김치가 잘 익었네. <웃음> 뭔가 단맛이 적고 새콤한 맛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존 불닭이랑은 확실히 다른 맛이네요. 진로와 삼양이 콜라보를 했다고 해서 혹시 불닭볶음면에 알콜이 들어가나?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 맛에 있어서 초 깔끔하다라는 것을 이제 공통점으로 콜라보를 한것 같더라고요. 맛은 전체적으로 김치사발면을 볶음맛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 불닭보다는 좀덜 매운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하나 찍었었는데 레몬을 먹으니까 매운맛이 중화가 되더라고요 약간 이것도 그런 경우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이 신김치의 생콤한 맛 때문에 매운맛이 묻히지 않았나 여기 패키지에 보면 매콤새콤이라고 되었는데 제 생각엔 절대적으로 새콤이 오. 더 강합니다 신맛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독성 자체는 기존 불닭이 훨씬 더 중독적인 것 같아요 먹다보니까 살짝 물리는 감이 저는 있더라고요 안녕 이 콜라보의 탄생 비화가 여기 뒤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코치가 김치 불닭볶음면을 탄생시켰고 어, 두꺼비는 먹어보고 초 깔끔한 매운맛이라고만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콜라보가 됐다고 하는데 솔직히 네. 이 정도면 은 조물과제급으로 PPT에 이름 날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웃음> 이게 뭔 소리야? <웃음> 아 되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콜라보인 것 같아요 음.